상자 왼쪽에 있는 돌들 사부로 퍼낼 수 있냐고요? 뭐지? 벽 말고 돌! 이거? 이거? 으야! <목소리>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라는 스팀 신작 방탈출 게임입니다. 원래 보통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면은 게임만의 그 특색을 이용해서 약간 스토리 진행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가 되어 있는데 이 게임은 좀 특이하게 현실처럼 방탈출 카페 아시죠? 무작위 아이템들이 방에 정말 널브러져 있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뒤져가지고 방탈출을 해야되는 그런 형식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멀티를 통해서 같이 방탈출 카페에 놀러가듯이 그렇게 즐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장작분들과 함께 저 혼자서 탈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독플레이로 튜토리얼이 있네요 튜토리얼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버전이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컨셉이 총 3개가 있어요. 이집트의 위로, 우주 표류, 에지우드저택 이렇게 3개의 컨셉이 있고 각 컨셉마다 5개의 챕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창작마당으로 유저들이 만든 맵을 다운받아서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단 저희는 여기 있는 것들을 플레이하는 걸 목적으로 목표를 잡고 해보도록 하죠. 튜토리얼 플레이 어? 뭐야? 로딩이... 오 다된 거였구나. WASD로 움직이면은? 음, 오케이. 더큰 사물을 끌수 있습니다. 위, 의자 위에서 시도해보세요. 오. 쭈그리기를 통해 숙일 수 있습니다. C. 오! 빨간색 버튼을 누르세요. 오! 진짜 방탈출하는 느낌이야. 황금키를 가지세요. 키를 사용해서 잠그세요. 잠그라고? 아, 아, 아이,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하네. 3개의 장난감을 잡아서 모두 가진 후, 이벤, 인벤토리에 저장하세요. 우클릭을 누르면은, 인벤토리로 따로, 보관이 가능하군요. 여기에다가? 오케이, 요렇게, 오케이. 아, 편안. 빠르게 아이템을 집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10개의 큐브를 받으세요. 아, 더블클릭하면은 바로 인벤토리로 들어가져요.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을 눌러도 인벤토리에 들어가고 그냥 더블클릭하면 인벤토리로 바로 들어가지네요. 10개의 큐브를 받으라며요 아, 미안. 이 상자 열리는 건지 몰랐어. 장난감 상자를 면밀히 살펴보세요. 스페이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을 클릭해서 여세요. 기어를 클릭해서 가지세요. 오 y 예스 베이베. 이거를, 박스를 회전시키고, 와인딩키를 사용할 곳을 찾으세요. 드래그해서. 오오 274! 오 아주 흥미롭군요. 274! 좋아! 뭐야,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제7을 이용해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튜토리얼 맵이군요 어 바로 찾았죠? 중요해보이는 아이템 깨또 진짜 이렇게 무작위로 널브러져 있는 아이템들을 진짜 방탈출 카페처럼 이거 수상해 수상수상 수상스키 이거 버튼 아닐까? 레이저 빔! 아닌 듯합니다 내려놓고요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방이 너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아이템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건 뭐지? 토큰, 비밀 토큰을 찾았습니다. ESC를 누르면 토큰의 잔여 개수가 나오네요. 7개를 더 찾아서 이런 곳에 들어있.. 진짜 있네? 와나 소름 돋았어 방금 이런 곳에 들어 있을 수도 있어라고 하려 그랬는데 와자 여기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잘못 잘못했다 쓰레기통에 아이템을 넣으면은 다시 집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들은 다 쓰레기니까 필요가 없고 아무 것도 아닌 듯어 수상해 보이는 거 발견 아닌가? 토큰이 엄청 많이 숨겨있는데 야, 여섯 개나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있구만? 있구만... 잘 찾아보면 다 나오는구만 여기도 있구만! 그렇구만... 음... 비밀토큰... 다 찾고 말 것이야... 이.. 의자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뒤집나? 뒤집어지진 않네요 이거 돌리면 100% 뒤쪽에 토큰 있어. 나좀 감이 딱 왔거든. 어디 나? 엄네 근데 이 태엽은 도대체 어디다가 꼽아? 이건가? 아닌데. 어? 오우. 오 마이. 은근히 대놓고 있는데 잘안 보여. 작아서. 이건 뭐야? 이거 아까 내가 봤던 거잖아. 아, 힌트 종인가봐요. 아니 근데 내가 이미, 이미 본 거를 왜 알려주고 난리야? 쓰레기. 어? 아, 유 시간 제한이 있네. 나 이거 그냥 시계인 줄 알았는데. 9분 남았네? 설마! 여기에다가 뚜껑을! 따! No. 음, 안 돼. 뭐 어떡해. 나가게 해줘. 태엽을 꽂을 수 있는 데 조차 보이질 않는데 뭐 어쩌란 말이지? 그니까 이 기차를 조합해야되는건가? 자, 여기다가 조합을 해봅시다 그러면 되는거 맞아? 채팅을 안본다고? 왜? 파란색 차? 이거? 어? 뭐야? 아니 안에 이런게 있었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건 뭐지? 나 못봤.. 어? 어? 에 아니 왜 이걸 못봤지? 아 진짜 시안하네 저희랑 같이 푼다며 미안하다 <웃음> 앞으로 더 자주 볼게 <웃음> 전등을 봐보라고? 어어있어어 이거 안쪽에 있나보다 어어 어어 없는데 어? 뭐야 와 이거 안 보이네? 아니 대놓고 있었는데 안 보였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 불을 끄고 이걸 보라고? 이거 지금 불 끈건데? 이게 불 켜진 거고 이게 불끈 거라고! 와 근데 이거 토큰 찾기가 진짜 힘들다 토큰은 포기해야 되겠는데요? 토큰은 더 찾지 말고 그냥 보이는 것만 수집해서 갑시다 바..바깥에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 음... 네. 자오우 에피소드 완료! 그 뒤에 막 문이 이글이글거리고 있는데요? 남기 아, 탈출은 하더라도 계속 남아서 토큰을 찾을 수 있나봐요. 어, 되게 잘 돼있네. 그래서, 어! 아, 아이, 아씨 토큰인 줄 알았잖아! 저 별모양, 저 개, 얜왜 이따구로 생겼어? 여기에다가 도형을 껴보라고요? 들어가지지도 않아. 지구본을 던져서 부셔보자고? 도전과제 달성함. 좋은 던짐이다. 에? 와, 진짜 모르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야 토큰은 진짜 절대 못 찾아요 그냥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시다 와 진짜 어떻게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안되네요 자 이집트의 미로 컨셉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게 다 하면은 분량이 꽤 엄청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미로 편만 하고 다음에 우주표류 그 다음에 에지우드 저택 이순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물통이 하나 있네요. 누가 봐도 수상해 보여. 오, 열수 있어. 어, 안에 뭐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집어? 아니, 아저씨, 이거 어떻게 집어? 토큰 아니야, 이거? 아, 집었다. 와, 아, 이렇게 집는 게 맞아? 아니, 뭐좀 이상한데? 아, 여기 물이 있네. 여기다 담을 수 있나? 하더 안다쳐지네 일단 물을 얻었고요 이건 뭐죠? 레곤가? 이런거 조심하라고! 바닥에다 던져놓지 말라고 스핑크스 석상을 얻었어요 여기에 코르크 병딸같이 따 생긴 무늬가 있네요 오우 나이스 에스 이게 뭐지? 벽돌 조각 와 이건 진짜 쓰레기다 버려 책이 있어 이집트학 어 그렇군요 어! 야 여기 코르크막에 어둠! 이거랑 같은 거지? 이거를 뭐 어둠 뭐 안보이는 곳에다 넣어 쓰레기통? 음, 아니고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다른 것부터 봅시다 아여 가방이 있네 오케이 오! 오! 오! 뭔가 쓸모있는 것들이 잔뜩있어 붓? 망원경? 이건 뭐죠? 이집트의 숫자 상형문자 체계는 다양한 일반.. 일상적인 물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만! 우와! 많 탕! <웃음> 정말 놀라움을 잘 표현한 상형문자로군요 여러 종류의 기호를 사용할 때는 각 기호의 숫자를 세고 해당 숫자의 기호값을 곱한 다음 모두 합산합니다 뭔소리냐 이게, 이게 103이지 103, 102, 1000 해서 다 더해가지고 1205가 나온거네 102와 103을 더해서 205 아, 어어어 어, 어. 근데 곱하는게 아니라 더하는건데? 전부 다 더하는거잖아 아까 모래에 덮여있던거 이걸로 치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오오 벗겨져 벗겨져 어? 숫자가 1000 3 1 0 3 1 1 0 2 2 0 4 0 6 마, 맞아? 3,406 어 뭐야 공이 없는데? 아 320이구나 326 3, 300 맞아? 아니 426 4백 20 6오 예스 베르! 아, 아아 너무 좋아 이런거 이게 방탈출하는 맛이지? 근데 이거 어디다 꽂아? 저기요? 아 여기 밑에 앉아 열어 저리가 오 돈이다 저희는 이제 부자예요 어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맞다 토큰이 있지 여섯 개또 찾아야 돼이 이 천장 쪽을 잘 봐야 돼 천장 쪽 천장에 뭐가 많이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네 이거 뒤집어 까면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없네. 어, 여기 아까 비슷하게 생긴 이거랑 이거랑 세트가 아닐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어, 아닌데? 어, 여기다 꽂아 줘. 근데 이건 안 꽂아 줘. 어, 이건 뭐지? 어? 아! 여기가 어둠. 아, 들어가. 들어가. 오! 이, 이 쭈글쭈글이 뭐죠? 물, 물, 물, 물. 물! 던져! 오, 옷!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 음! 그럼 이거는 이 밑에다가 꼽을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딨을까요? 이거 왠지 여기 들출 수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냐? 아니네. 아까 삽도 있던데? 삽. 물음표? 아, 왜 자꾸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게 있어, 꺼져. 너도 가. 어? 뭐야, 이거? 어? 역시 사람은 청소를 하고 살아야 돼. 어? 봐봐. 청소하니까 토큰이 제 발로 내 발, 내, 나, 내 품으로 오잖아. 뭐야, 이거? 뭐야, 청소하다 발견했어. 역시 청소가 답입니다, 여러분. 청소하고 사세요. 이올랄랄랄라! 자, 꽂아보자. 응?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걸치는 문자들을 여기다가 새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가면 안되고 위쪽으로 가도 안되고 오케이, 사자 가운데 삼각형 네모 선인장 짜잔 오옷 진짜 될 줄이야 퍼즐이 세, 생각보다 제법 쉽군요 이번에도 비슷한 거겠죠 이게 뭐야 아 가운데로 갈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 가운데로 갈수 있는 게 이거 이거 이건 거 같은데요 그죠 네이두 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요 오케이 고양이의 상 고양이 상이 왜 없어? 뭐야! 아니, 애초에 이 문양이 없어. 전부다. 책에 뭐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벌, 고양이, 낙정벌레. 아, 이 KPR, BJT, MIW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세 개를 여기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 건가? 각자 세 번? 총세 번? 그러면은 KPR. 그릇, 네모, 흰자위 눈동자. 없어! 그런게! 왜 그릇이 없냐? 아... 벌만 들어가져요? 다른 것들은 안 들어가지고? 아, 다른 걸 정확하게 안 봐가지고 아, 그러네? 벌... 벌만 들어가죠 딱총벌레, 딱총벌레 어어! 그러네! 벌만 들어가지네! 아, 야, 미안하다... 아, 난, 난 이... 그니까 이게 입력할 수 있는 게세 개여가지고... 지금 두 개를 싹본 다음에 아, 이건 절대 두개다안 들어가지네 그럼 이거 나머지 세개가 들어가지겠구나! 라고 그냥 대충 유추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었고, 이거 하나만 벌, 벌. 왜 자꾸 모종삽을 봐! <웃음> 그러면 BJT네. 발, 뱀, 석양, 석양. 어, 오 <웃음> 근데 이런 곳에 토큰, 어, 뭐야, 벌써 끝났어? 아, 나와봐. 야, 토큰 다섯 개나 못 찾았는데? 이런데 없어요? 아니, 토큰이 너무, 너무 못 찾았잖아. 이 삽은 왜 있는 거야? 화분에 물못 주냐고요? 어디 화분? 그러고 보니까 나물뜬 것도 쓰지를 않았네? 매달려 있는 화분? 아. 안젖지는데 어? 아, <웃음> 쓰레기통에 정확하게 들어갔어. 오케이. 물 뜨는 거는 토큰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그럼 내가 편법으로 집은 거야? 아저 돌아버리겠네 동그라미, 미로, 오른쪽 벽돌 틈에 토큰이 있는 것같아요와 진짜 토큰같이 생겼는데 토큰이 아니네 안타깝게는 돌 사이에 틈이 있는데 이거 못 찔러요? 이거요? 이렇게? 이게 찌를 수 있으면 이렇게 딱 고정되거든요 그림자가? 이흰 그림자가? 근데 이거 아닌 것같아요 아니 쟤 망원경은 또왜 있는 거야? 어? 설마 모종삽으로 이거 안풀리네 상자 왼쪽에 있는 돌들 삽으로 퍼낼 수있냐고요 뭐지? 그건 벽이고요 네? 아 미안해 아, 너 멍청해서 어, 방금 무슨 반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벽 말고 돌! 이거? 이거? 잎사귀 올려져 있는 돌? 이거 이거? 어! 어 뭐야? 와 대박! 허어어어! 어오 마마 메야 미안해 내가 진짜 못 알아듣나봐 내가 진짜 멍청인가봐 아 여러분들 말만 잘 들으면 이렇게 잘 찾는데 <웃음> 아 근데 오 어, 진짜 어떻게 찾았냐? 와, 저 사이에, 저기에 삽이 써질 거라고 나 상상도 못 했다. 장작들 속 타요. <웃음> 괜찮아. 너네는 원래 타기 위해 존재하는 애들이잖아. 플립들다 흔들어 볼수 있냐고요? 어, 와! 와! 왜? 에? 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언제 갔어? 내 토큰! 어, 방금. 와, 모래에 떨어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나와, 토큰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렐렐렐렐렐렐렐 나오네. 세개 남았다, 세 개. 와, 이게, 배경이, 진짜 허투루 있는 게 없네요. 다 이유가 있네. 탑 쪽에 있는 모래? 붓을 꺼내서, 이거를. 어! 어, 야, 치워줘치워줘치워줘치워줘치워줘 치워줘, 치워줘, 치워줘, 치워줘. 대박!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앉아봐, 앉아봐. 어? 어! 대박! 야, 대박, 대박! 진짜 대박. 야, 이 방탈출이, 방탈출 자체가 그, 그, 게임 클리어가 아니야. 토큰 찾는 게, 진짜 개꿀잼이네. 파란색 책 표지 좀 봐달라고요? 2, 6, 3이라고 적혀있거든, 이거? 설마. 이거 되면 진짜 미쳤다. 진짜? 설마. 허우! 야! 야! 어! 응. 와 야, 진짜, 미쳤어. 와, 진짜 소름돋아. 와, 방탈출, 이게 진, 찐이 토큰 찾는 거네. 와,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거 어떻게 찾지? 이건가? 아닌 듯? 깨. 뭐 없어? 없는 듯? 망원경을 동전으로 해제하자고?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사용이 안 되지? 어, 약간 버그 걸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원래 드래그가 돼야 되는데 하면 안 보여. 주머니의 구멍이라는 도전 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웃음> 도전 과제 제목이 되게 재밌네요, 다들. 아니 근데 애초에 지금 아이템 조합이 버그가 걸려서 안 돼. 원래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드래그가 떠야 되는데 안 보여. 지금 아이템이 이상해. 버그 걸린 것 같아. 나갑시다. 아씨. 동전으로 돌리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아이템 조합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챕터로 지금 넘어왔는데 이거랑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어 이렇게 보고 이거를 이거 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가 조합이 돼야 된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야 다시 나가봐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잠깐만 나안 돼요 아 나머지 하나 아 모르겠다 이 포기 동전을 물에다가 다 넣자고? 너네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짜식들! 다시 해보자 그래 우리 포기할 수 없다 마지막 것까지 끝까지 찾아보자고 동전을 헐! 동전을 여기다 넣었더니 바로 토큰으로 바뀌었어! 진짜 대박 이게 맞았어 와... 다 찾았어요 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야 튜토리얼로 돌아가볼까? <웃음> 이거 이거 포기 못한다 으이야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활용해야 겨우겨우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지금 저희가 토큰을 아니 이게 보이냐고 지금 여섯 개 먹었고 두개 남았거든요? 침대 사이 한 번만 이렇게 봐달라고? 어? 방금 어? 이, 여기가 지금 반응이 있는데 뭐가? 야, 장난해? 야, 이걸 어떻게 해봐. 여기 뭐 있긴, 있긴 있네. 아니, 자, 야, 진짜 장난하야 이거? 응. 이제 하나,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의자 뒤집을 수 있다고? 어, 됐다. 와! 와! 아니, 왜, 아 그,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뒤집는 게 맞아? 이렇게 어렵게 뒤집어야돼? 어쨌든 결국엔 다 찾았네요 어 좋아 튜토리얼도 다 찾았어 아 뿌듯하다 튜토리얼과 이집트의 위로 다 완벽하게 찾았고 죽음의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토큰 여러분 방탈출하는거는 그 크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무조건 토큰을 다 찾아야됩니다 <웃음> 아 어쨌든 그래도 제한시간이 있잖아요? 15분 이거는 일단 다 풀어봅시다 그러면 삽이 있네요. 삽으로 이게 안 되네요. 노법비가 있으니 이걸로 이것도 뜯어보고. 저리 가라마. 음 그렇군. 뒤쪽에 위옆뭐 없어? 종이.. 말린 사이에 뭐.. 뭐안 들어있어? 부셔 어 어이 토큰! 이건 쓰레기통 이것도 쓰레기통 두루마리 지금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상자는 못 여냐고요? 이거는 열쇠구멍이 필요.. 뭐야 얘는? 색깔이 참 곱네요 얘는 열쇠를 이용해서 열어야 될것 같고 어? 누가 봐도 이거 부술 수 있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부수지? 어! 어! 토큰! 토큰 주세요! 토큰? 토큰? 토큰아 없어요 토큰 주세요! 토큰! 야! 토큰 나와! 아까 줬잖아! 야, 마 어, 여 밑에 있어! 역시 주는구만.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 어, 어어! 토큰! 이게 그림이 맞냐? 수잘때기 없이. 꺼져. 어! 토큰! 예스 베베 또또또또또 또, 또, 또. 이것도 뒤집어봐야돼 이거 다다 의심해봐야돼요 아우야 이 드는 힘이 약해가지고 이거 안되네 안들려 왜이렇게 무거워 어? 오 뭐지? 엥? 어, 이 미라 항아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 항아리들은 호루스의 내 아들을 나타낸다. 해는 북쪽을 대표하는 개코원숭이 머리의 신 하피가 지켰다. 아, 뭐라고요? 이게 북쪽이어야 되네. 이게 북쪽. 그리고 머리에다가 동물을 올려야 오, 동물의 머리를 정확하게 맞춰야되나봐요 아... 이게 나침반이지? 북쪽을? 뭐..왜 이렇게 정확하게 안맞아 이거? 아 여기가 북쪽 그러면 요게 여기여야되네 동쪽이 머리.. 자칼머리의 신도아무테프가 위장을 지켰다 여기가 동쪽이죠 이게 위장인가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이, 이게, 이게 위장이다. 남쪽이 인간머리의 신. 간을 지키고, 이게 내장. 네 근데 얘가 세대갈이잖아. 얘가 뭐지? 창자는 서쪽을 대표하는 메머리의 신. 아, 이게 맞네. 정확하게 맞춰놨네요. 좋아, 이제 나머지를 찾아보자고. 뭐 어쩌라고. 야, 그리고 삽이 여기 그냥 괜히 있을리가 없어 이거 또뭐 부술 수 있다, 분명히 뭘 캐야 돼, 이거 잘 갖고 있고 이거다 갖다 버리고 어! 열쇠 이건가? 어! 원숭이 머리 북쪽 이 황.. 황금선배 어다가 애매하지만 올라갔어. 어, 야, 성배 안에 토큰 있는 거 아니야? 어, 왜 이렇게 까맣게 그을렸지. 뭐 어떻게... 어, 이게... 이거 같은데? 오케이! 뭐야, 이 항아리는? 아, 이게 여긴가? 어오 오. 뭐? 뭐가 바뀌었어? 뭐가 뭐가 바뀌었어? 하나를 더 둬야 되나? 그니까 러 여기 왼쪽에가 항아리고 오른쪽에가 깃털...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건가봐 아, 그리 쇠지래로 여기 딱깔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치! 아 뭐야 어? 안쪽에 벌레 사자 그리고 깃털 두개가 있거든요? 오 벌레 사자 깃털 두개 오 s b 스 베베 인간머리 뚜껑 여기에다가 두고 이제 뭘 해야되지 아 이제 이걸 해야되는구나 이게 아 이게 이거네 그죠? 이게 아마 무게를.. 이게 무게가 적혀있는 공이네요? 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되게 무겁네? 어? 똑같애 올빼미가 6이야 오뱀 어, 뱀이 산보다 무거워. 그럼 사겠지, 뭐 대충 뚜드려 맞춰 쭈글쭈글이2다짠 내려, 오체 맞제. 나 너무 똑똑하지? 꼬다, 쟤 어우, 이안스 베베 키털 손에 올려줘요. 오. 아, 뭐야! 너무 시시하구만!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볼까 자, 토큰 3개 남았거든요? 나 시간 근데 몇분 남기고 있겠냐? 3분 42초 아까 벌레 나왔던 미라를 봐달라고? 어, 토큰... 인줄 알았는데... 한복그리기 에한번더 해봐달라고? 잠깐만 잠깐만 좀 보고 하나씩 보자 벌레 나온 미라가 이건데 왜? 얘가 뭐. 그래, 내가 봤을 때도, 이거를, 한 번에 다 채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 이거 한부 그리기가 돼?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어, 세 개나 남았는데, 어떡해. 아! 아! 아! 네! 이 기가 막힌 눈썹 미. 예스 베베. 아 야, 이따구로 숨겨놓냐,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진짜. 미라들 다시 한번만 쏙 훑어봐달라고? 기다려봐 뭐야 저 위쪽에 삽이 있어 어? 야저 뭐야? 야 겁나 큰 토큰이 있어 근데 집어져 야 토큰은 원근법을 무시하나봐 와 <웃음> 그렇군요 네잘찾았고요 저게 저기, 저기 왜 있어 어떻게 집었냐고? 뭐 늘어나라 고무고무뭐 하면서 뻗었나보지 제작진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야! 여깄다 와...머리통 와... 다 찾았다 가자 좋았다 룰루란라룰루란랄라라토큰다 찾았다 자! 다음방 3챕터 해봅시다 꼭 부실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지워주네 자 이걸로 뭘 부실까요 자 이거 들어 올렸어 뭐여 이거. 여기에다가 이걸 다 담으래요 치워봐 원래, 원래 이런거는 무조건 깨고 봐야돼 주섬주섬 뭐 없어? 뭐야 아니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 돼? 뭐지? 어? 이거 뭐 아까 메모에 뭐 있지 않았어? 여기 이 다섯 개를 여기다가 에 전부 다늘으라는 건가봐 근데 아직 그릇이 없으니까 이 쓰레기통 어딨어요 쓰레기통 여있다 중형 피라미드 하나 둘셋넷다열일 여덟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소형 대형 하나 둘셋 어! 토큰스 제작자님이 오셨다고? 엥? Hi, I'm Boris from Pine Studio. What the? Thank you for playing Escape Simulator. Hope you like it. I love this game! <놀람> 잠깐만, 그래서. 아, 여기네. 소형이... 7. 중형이 8. 이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3? Oh, yes, baby. 이것도 담아야 되는 재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황금 유물. 이름이 똑같죠? 막, 뒤통수에 토큰 달려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와, 근데 이 재질, 질감 표현을 진짜 잘했다. 엥? 뭐야, 이거. 왜 질질 끌고 다닐 수가 있지? 뒤쪽에 뭐 있나? 아, 그렇지. 어, 좀 쎄하더라고. 야, 너도 뒤에 뭐 있냐? 뒤에 뭐가 있긴 있는데 토큰은 아니군.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어? 어? 어? 토큰 봤어, 나. 이거 왜 열려요? 나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음표? 아, 야, 얘네 선이, 이게 밑에가, 네 번째가 빨간색이고, 여기 두 번째가 빨간색이네. 아, 나 진짜 우연으로 그냥 맞췄어. <웃음> 아, 그리고 이 구대기에다가 요걸 녹여야 되나보다. 어. 어 나머지 세 개의 유물을 더 더해서 이걸 가득 채워야 되나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아, 이게...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열고 여러분들 다 이해했죠? 내가, 내가 방금 뭐 했는지 이해했지? 이해 못하는 분 빨리빨리 얘기해줘. 내가 설명해주게 이해를 못했다고? 이 상자에 이렇게 두 개씩 그림이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두 개씩 이렇게 묶었어요 그림을. 토큰, 토큰, 헤이 토큰. 포켓 없어요? 오케이? 없어요? 오겨요? 이건 뭐예요? 와우, 베이베! 와우! 통조림. 덜렁다크 때부터 알아봤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이 라디오를 안 만져봤네, 그러고 보니까. 지 시간 몇분 남았냐? 나좀 너무 여유롭게 했던 것 같은데. 아직 8분이나 남았네요. 오. 어? 어? 오! 아니, 검은색 부분에 그냥 맞췄을 뿐인데 토큰이 나오네? 이게 단가? 라디오의 용도는 이게 끝인 것 같으니까 버리고. 토큰이 왜 갑자기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있지? 그렇게 나머지 세 개는 영영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안 흔들었네. 야야 나와봐 나와봐 토큰 그러하지 말고 나와. 야 방금 시계 왼쪽으로 마우스? 뭔 소리야? 시계 왼쪽으로. 어? 헐 어떻게 봤어? 아 미쳤다. 두개 남았어요. 왜 상대적으로, 아, 우리가 좀 이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안 어렵다. 야, 이 열쇠. 아, 여기다가도 꼽아지네, 이거? 어, 뭐야! 안 맞아! 에? 어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왜 있는 거지? 어, 야, 아, 이게 파란 보석, 흰색 보석, 빨간 보석. 두 개. 흰색 보석 다섯 개. 빨간 보석 세 개. 뭐여 엥? 나, 난 머리를 집으려고 했는데 토큰이 있었어? 엥? 토큰 먹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고 이거 집어넣고 마지막 황금 유물이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 열쇠 어딨어? 나 부셔야 되나 이거?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끼요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곡괭이로 상자 못 가냐고? 이거 상자 옆구리 어? 뭐야? 이거 에? 에? 뭐지? 어? 아 아아어아이아 어 이걸, 이걸 왜 못봤지? 어너아 이걸 왜 못봤지 내가? 대놓고 있었는데? 좋아!! 금이 흘러서 예이번에도 예이. 아주 완벽하게 잘 풀었군요 하지만 아직 본편이 남아 있죠 야 딱있네 딱있어 가자. 클리어와 동시에 토큰을 뿌아. 미쳤다, 미쳤어. 뭐야 얘는? 야, 아니야. 아! 리겜각? 아니, 다시 나올 것 같아. 기다려봐. 벌레 구멍이 여러 개인데. 어 아, 아. 아, 나이 벽돌 색 부셔. 이건 뭐야? 토큰 하나 찾았고요. 벽돌 꺼지시고요. 오, 금하다. 안 집어지고요. 또 부술 수 있는 거 나왔고요. 이걸로또뭘 부술 수 있을까요? 부서라 항아리 아니! 이거 쓰레기통이었잖아 하편 집어넣고 어? 잠깐만 이거 깨뜨려 봐야지 하 그렇지 토큰 나왔죠? 그래 항아리에 나온건지 아니면 금화 사이에 끼어 있었던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얻었구요 뭐라고 써있냐 불운한 낙타의 이야기 낙타가 태양의 정점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는 동안 정갈은 피라미드에 숨어 있었습니다. 뭔가 수수께끼 같은데? 아, 이건가 보다 뭐라고? 태양의 정점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는 동안 정갈은 피라미드에 숨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거고 음... 그니까 러 이걸 오아시스로 보내고 이거를 피라미드로 보내고 된거야? 이게 원래 불 들어와 있었어요? 아니죠! 방금 불 들어온거지 오케이 낙타는 해가 지면 피라미드 옆에서 잠을 자고 정갈은 오아시스에 숨어있습니다 태양을 오른쪽으로 해가 지니까 좋아! 두 번째. 낙타는 해가 뜨면 모래 언덕에서 전갈이게 물립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네요. 끝. 오, yes, baby. 그 다음에. 아, 이게 이거네. 뭐왜안 꽂아줘? 물음표?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내네 방향으로 그림이 새겨져있잖아요 이거네 이 블럭이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그림이 뭐냐를 유추하는 거야 깃털이네요, 깃털 돼있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네 번째 거두 번째, 부엉이 이거 발 에이, 이거 뭐라고 해 언덕? 부엉이 그리고 이 선으로 돼있는 무늬 이렇게 있죠? 부엉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발이 두 개네? 어! 이거다! 이거 여기가 발이야 발이 두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건데 이건 꽂을 필요가 없네요 꽂을 필요가 없고 이거 첫 번째 고리다 매듭 예 e a h Oh, yeah. I'm sexy. Nope. 아니, 왜 이렇게 황금잔들 안에가 다 썩었어? 이것도 깨져? 안 깨지네? 어, 파란색 공. 아, 여기 올려놓는 건가 봐. 오, 어, 꽂아진다. 어, 깜짝이야. 뭐야. 아, 놀래라. 어, 이거 100%다. 모자 안에 있다. 미안. 뼈, 뼈도 필요한가? 어! 어! 와, 나 주, 주스면서 봤어! 대박! 토큰을 먹고 죽었나봐요, 목에 걸려서. 어? 야, 그치. 이런 곳에 숨어 있을 줄 알았지. 날카로웠다, 그지? 해골이던 쪽 옆에 벽을 부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 정말? 부서지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마마 메야. 잠깐 근데 지금 토큰을 찾으면 안 돼. 시간이 별로 없.. 많이 있네. 왜 많이 있노. 아, 이걸 안 했구나. 뭐야 이게. 방금 불 들어온 순서대로 누르면 되는 거 같은데 두 개가 동시에 켜진 게 있었거든요. 아까 사람이랑 맨 처음에 개랑, 그 다음에, 사람이랑 새가 비춰졌으니까, 사새고그 다음이 새고, 그 다음이, 개사람이에요. 맞나? 어, 왜 개새는 없어요? 좀 기대했는데. 속상하네. 다 모았어. 뭐야, 이거? 아, 여기 위치에 맞아야 되나봐. 그러면은 전부 맞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어 이거 맞아. 아, 오케이. 이렇게 맞는 게 없냐?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아주~~~ 훌륭 아~~ 이게 바로 그 가운데에다가 레이저 비. 에? 아좀 쉽게 풀리는게 없네 됐다 으으으 <웃음> <웃음> 마마메야 오오 이게 끝이야? 나쁘지 않아 5분 15초 되게 빨리 불었네 자, 이제 본편 시작해야죠 토큰 3개 사다리 자체에는 토큰이 없는 것 같고 여깄다! 해골을 불에 넣어보자고? 머리통 어딨어? 찾았다 와, 야 도전과제 달성됐어. 불타는 두개골. 별의별 도전과제가 다 있네. 모자로 벌레를 잡아보라고? 쓰읍,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안되는 듯? 모자를 태워봐요! 잘 탄다! 와, 여기서 막히는 건가? 지금 하나만 남은 것도 아니고 두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이면... 태양퍼즐에서 토큰 먹은 적 없죠. 여기서요? 그런거 같은데요? 태양을 눌러보라고?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야! 저기있어! 와 대박 아이 뚜껑 뒤쪽에 숨어있었네 와아... 진짜 악독하다 게임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옆에 초기화 버튼 같은게 있는데 눌러보자고? 도대체 어디에? 너네 막, 막 환각이 보여? 버리신 벽돌 한번만 봐주세요 네 없어요 어! 소리 지르지 마. 아무것도 아닌 거 나도 알고 있어. 이거 구슬 나오는 거 천장 봤냐고요? 봤죠. 당연히. 어. 봤죠. 당연히. 어. 어. 천장을 이렇게만 봤거든. <웃음> 이렇게 안 보고. 와, 안쪽. 저 깊숙한 곳에다 쑤셔 넣은 거 봐라. 진짜. 어, 간사하고 비열한 제작진 I love this game. 한국어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어를 욕해주마 자,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 챕터죠? 이번에도 수통이 있네요? 어? 토큰 와, 이번에는 방이 아니라 엄청 넓은 광활한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어? 뭐야 저거 야, 저거봐 토큰 개 커! 하지만 집어지지. 어, 저기다 토큰이... 이게 그냥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토큰 막 퍼준다야. 좋다, 더없나저 토큰 아니야, 저 토큰 아니야. 하늘에 막 토큰 날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새들이 막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토큰을 숨겨놨을지 벌써부터 두근대는 걸 수통에 또 있는 거 아니야? 에... 없군, 모자 뒤에 없군. 의자, 의자 밑에 뒤집어 뒤집어 없냐? 없어? 확실히 없어 뭐야 이건? 몰라 필요해 보여 수통에 물 담아서 불 끄자고? 무, 물이 없는데? 오히려 여기다 불을 붙여야 될것 같이 생겼는데요? 음! 어! 뭐야 토큰! 라이라 예아! Yeah. 불 붙이고 파이어~~ 어, 오! 안에 토큰이? 주변에 지금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찾았어요! 저게, 뭐야, 토큰이야? 토큰이야! 와, 두개 남았어. 이건 뭐야? 아하. 지용. 지용. 지용. 지용. 지금 이 모양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아래가 부러졌거든요? 그냥 저기에 꽂으면 되지 않을까. 지용. 오 오오... 뭐지 뭐뭐 뭐? 뭐가 달라진 거야 뭐야 이게 나온 건가 원래 이런게 있었나 없었나 몰라 내 가운데 기둥을 면밀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나 가운데 앙크가 들어있네요 아 앙크 위쪽이 지금 비살무늬 토기처럼 그려져 있고. 이게 보면은 아래쪽에 점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게 이거. 하고 이게 앙 크잖아. 요거. 오케이. 오, yes, baby. 아주이지. 아, 야, 야, 여기 어 토큰 없냐? 토큰? 어? 우와, 뭐야? 오. 응?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가 없는데, 사자, 손잡이 꼽아 여기다 꼽아? 작동 호호호스호호호호호호호 oh, 꺼야 yes, 조각상들 이거구만 일부 호호호호스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짜잔. 뭐야? 어? 기둥이 올라왔어요. 이 손잡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안 빠져요? 아 이걸 이걸 맞추면은 여기에 또 다른 그 손잡이가 나오나 없다. Oh yes. 왜? 뭐 잘라지? 아, 맞다, 손잡이를 당겨야지. 아, 나 바본가? 와, <웃음> 진짜. 와우. 이거에 대한 힌트가 뭐죠? 일단, 모양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 아, 이거다, 이거.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곧예 이제 이걸 풀면 되겠죠? 이번에도 전방이 힌트인 것 같은데 아저 네모나게 생긴 마크 같이 생긴 피라미드 있잖아요 저게 이거 같고요 피라미드 S 어, 뭐야! 별자리가 생겼어! 오케이 이건 이거고 어, 여기 같은 거 있다 요거랑 요거 이거다 이게? 그러면? 저건데 오케이! 자, 이제 본편으로 갑시다! 두개 아니, 뭐볼 것도 없는데? 볼게 없는데 어떻게.. 찾지 하... 나머지 두 개가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나 실제로 막 고개를 쭉 빼고 이러고 막 위에서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미친거 아야 방탈출을 하면서 좀 뇌가 퇴화됐나봐 오케이 하나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열린 서랍 천장 한번만 봐달라고? 오 그럴듯해 그럴듯해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오 젠장 없잖아 아이, 또, 어디있는 거야. 아,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나와. 형, 속상해. 조각상들 바닥 쪽 뭐라고? 안 집어져요. 이게 퍼즐을 다 풀고 나서 안 움직이는 것들은 절대 그쪽에 토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클리어하고 나서도 토큰을 찾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서 앉아서 못 보냐고? 아니, 이걸 벽에다 낑겨놨는데 이걸 앉아서 어떻게 봐. 어! 어! 와, 이 조각판 밑에 판 밑에 있었네 있잖아요 아니, 난 이, 이 조각상 바닥 쪽을 보라는 건줄 알았어 이, 이 판때기 밑에 말고 와... 개떡떡하다 다했다, 다했어 야, 클리어 해. 클리어 나 이거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이거 그냥, 메뉴로 나가면 되는 건가? 자 이렇게 어..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 첫번째 챕터인 이집트의 미로와 튜토리얼을 전부다 클리어 해봤습니다 충분히 재미있게 잘 만든 게임인 것 같고 아.. 어, 토큰이 좀 선이 넘는데 이게 또다 찾았을 때그 짜릿함이 어마어마하군요 <웃음> 이제 다음에 우주 표류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였습니다 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음.